이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카티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일반 유튜브 유저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분이 질문하신 내용의 주 포인트는 이런 거였습니다. 카티아에서 GSD, 그러니까 Generative Safe Design Workbench가 있죠. 거그 안에 들어가면 Wireframe이라는 툴바가 있습니다. 그 툴바를 활용해서 타원을 작동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음, 제 경험상 일반적으로 타원을 설계할 때는 스케치에서 타원 틀이 있으니까 스케치 들어가서 타원을 설계했습니다. 근데 굳이 바깥에서 더 와이어프레임 툴바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와이어프레임에 있는 코닉 툴을 쓸까 생각해봤는데 그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점이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커버 프롬 위케이션이라는 명령을 쓰겠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9 버전에는 없습니다. 최신 버전에 만들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셔야 될거 같고요. 자 그러면 타원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겠죠. 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아주 오래 돼가지고 타원 공식이 생소합니다. 자, 자 예전에는 뭐 이게 머릿속에 그냥 있었는데 그렇죠? 세월이 참 흘러갔습니다. 자 한번 보죠. 타원의 정의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정점 F와 F'에서 프라임일장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이 집합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두 점을 잡고요. 여기다가 실을 연결하는 거죠. 일장 길이를 가지는 실을 연결한 다음에 여기다가 연필로 연필을 세운 다음에 삥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타원 공식 타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정점 FI 프라 i 에서의 선의 길이가 일정하다 얘기죠.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뺑 돌리면 타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런 걸 공식을 유도했겠죠. 우리는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미점, 타원상 이미점, P점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이세타각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타랑선 결국은 0도부터 360도 뺑 돌아가는 거죠. 한 바퀴요. 자 점이니까 래 x 좌표, y 좌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 좌표 값선 a 코사인 센터가 되는 거고, y 좌표 값선, y 좌표 값선 b 사인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코사인 법칙에 적용하니까 a 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y 제곱은 1이라는 타원 공시 유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a, b 값선 이미 정해졌죠. 우리는 이만큼을 얼마라고 이했었죠 예, 20이니까 절반. 요게 10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얘가 A 값이 되는 겁니다. 요 그림 보면 알겠죠? A는 3이면 장수의 길이는 2A, 6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3. 결국은 우리는 10, 요걸 20으로 하게 됐으니까 이걸 10으로 보는 겁니다. 자, B 값은 얼마요? 요게 10이었으니까 절반, 5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자 하는 것은 이 공식이 아니라 요거만 쓰면 됩니다. x, y 요거를 수식으로 유대해 내고 z값은 x, y 평면에 그려지니까 z값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0 이렇게 하는데 자 요거를 한번 카티아에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파일 뉘 하시고요. 파트로 들어보겠습니다. 엘립스라고 할까요? 일단 원점을 하나 만들죠. 센터 포인트 자 포인트 가지고요 코디네이트 좌표 값으로 0 0 0 그러니까 절대원점에다가 포인트 하나 만들고 모양과 색깔을 좀 바꿔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 g 서 하나 더 추가하죠 엘립스라고 할까요 여기다 이제 한번 해보죠 자 일단 XY평면에 그려지는 겁니다 이 수식이랑 선 물론 y z 나 ZX평면에 그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좀 수식이 더 복잡해집니다. 항상 XY평면을 먼저 보죠. 그래서 Z 누를 때만 XY평면이 약간 돌아 있어요. 그렇죠? X가 항상 오른쪽 있으면 좋은데. 자, 마우스 오른쪽, 에디트, 90도로 잡고요. 여기 UVW, 이기 XYZ입니다. 그리고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90도 돌리면 되겠죠. 빙! 한 바퀴만 돌리면 되겠습니다. 90도로 입력하시고요. 클로 o s 자요 상태를 기억을 시켜놓죠 그래서 이뷰툴바 있죠? 요거 누르시고 제일 밑에 있는 거 있죠? 네임드 뷰 누르고 Add XY라고 해놓겠습니다. 어떤 이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업하다보면 막 이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자 좋습니다. 열어놓고 작업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원을 그리는 방법은 뭐죠? 여러분 스케치에서 하지 않나요? 찍고요. 이 XY평면 잡고 들어와서 타원 여기 있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구속 조건 에서요두개 주면 장축, 단축 그래서 저는 요거를 10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니까 20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5로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니까 음, 10이 되겠습니다. 요걸 일단 그려놓고 보죠. 이렇게요 완전 정의가 안되는 거는 얘랑 축 두개를 잡고 여기 앵글 각도를 하나 주시면 됩니다 자요 상태로 또 기억을 시켜놓죠 자 찍고요 모디파이 점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타원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될것 같은데 이제 굳이 마이어 프레임에 있는 기능을 쓰라 이런 전제 조건이 있다고 러면 조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코닝을 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는지 한번 보죠. 코닉이란 건 뭐죠? 코닉커브랑선, 원추곡선, 원뿔에서 유도되는 곡선입니다. 원통이 아니에요. 원뿔, 밑면이 원이고 이렇게 뾰족한 원뿔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 해보죠. 원뿔이 있는데 이미 위치해서 수평으로 밑면하고 평야에게 목을 치면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는 각도 60도라고 생각했을 때 60도보다 작게 치면 비스메 치면 타원이 되는 거고요. 빗면하고 똑같이 60도다 했을 때 이렇게 60도 방향으로 치면 파라볼라 포물선이 되는 거고요. 빗면하고 이루는 각도하고 수직으로 이렇게 치면 하이퍼볼라 쌍곡선이 되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코니커브랑선 원통이 아니죠. 원뿔입니다. 자 무슨 얘기 냐 하느냐 두 개의 라인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요. 또 스케치 들어왔어요. 라인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자. 결국 이런 식으로 여기 에 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두 개의 선이 비스듬해야 됩니일단 각도를 이루어야지 이게 평행하면 이 코니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찍고요. 자이점 찍고요. 서포터 면은 xy 평면을 찾겠습니다. 자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 그 다음에 스타트 탄젠트 선 엔드 탄젠 선 이렇게 하면 그려집니다 기본적으로 파라미터 값이 0.5인데 그러면 이게 파라블라 포물선이 되는 거고요 0과 0.5 사이면 타원이 되는 겁니다 위로 쭉 가면 그렇죠? 0.5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쌍곡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잡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어느 위치에 타원을 그려야 될지 모르겠고 10 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뭐죠? 이게 지금 비스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두 개의 선이 평행한 상태에서 이렇게 타원을 절반 그리고 대칭 복사해서또 절반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린 다음에 밑에 이렇게 그리면 진짜 이상해지겠죠.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니 커버는 기존에 있는 선을 활용해서 뭔가 일정한 로그 값을 가지는 파라미터 값을 가지는 원초 곡선을 만들 때는 편리한데 이런 식으로 타원을 작도하기는 힘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건 지워버리고요 저는 이걸 쓰겠습니다 fx curve from a t i o n 기능을 이용해서 이 타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죠 눌러보죠 자. 되게 어, 어떻습니까 대화상자가 간단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대화상자인데 불구하고 이하, 이거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그 수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곡선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엄청난 기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파워포인트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x y z 입니다 x 좌표 y z y 좌표, z 좌표를 표현하는 수식을 각각 만들어야 됩니다. 세 개를 다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어느 하나만 만든다든지, 뭐두 개만 만든지그렇게 하면 OK가 눌러지지 않습니다. 그세 그러니까 개를 다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자, x c r e a t 로 수식을 정의하는 대화 상자로 들어옵니다. 아마 난리지 왜요? 지식 기반 설계를 좀할줄 아시는 분이라면 이 대화 상자가 아주 익숙할 거고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생소할 겁니다. 자, 슬러시 별, 별, 슬러시는 추석입니다. 이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저는 밑에다 쓰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여기죠 x는 a 코사인 센터 x는 a 코사인 센터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정의를 해보죠. 그러면 미수가 몇 개죠? 미수가 x라는 미수가 하나 있고 t라는 미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일단 옆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X랑선 좌표 값이니까 길이죠. 결국은 랭스 단위를 쓰는 거고요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X. 뭐 엔터치든지 탭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리를 타입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T 쓰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요. 수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 X. 더블 클릭 하시면 돼요. 한칸띄어도 되고 안띄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10mm 미리라는 길이 단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곱하기 코사인 t 곱하기 360디그리 이렇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걸 뭘 의미하느냐 보죠. 이 t값이라는 것은 0에서부터 1까지의 임의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0에서 1까지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수가 있죠. 그렇죠? 결국 뭐 0, 0.1, 0.2 이런 식이 아니라 0과 0.1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연속적인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 결국은 t가 0일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t가 0이다. 그러면 곱하기 360도 해봤자 0도가 되는 거고, 만약 t가 1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t1 곱하기 360도니까 결국은 360도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은 0도에서 360도. 결국은 한바퀴 뺑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코사인은 그렇죠? 이 부분이 한바퀴 돌아가는 거죠 왜 타원이 되려면 이게 한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한바퀴 돌아야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임시변수 t 아주 중요합니다 t라는 이름 대신에 뭐 a를 쓰던 b를 쓰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리얼타입을 하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만약 이걸 만약에 단일안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값도 단위가 없고 10도 단위가 없으니까 x는 단위 없다고 라 난리치겠죠. 그럼 뒤에다가 곱하기 1mm라도 이렇게 써주든지 반드시 단위를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전 앞에다 쓰죠. 그리고 어, 나는 도 단위가 싫다 라디안 단위가 더 익숙하다. 그럼 이걸 라디안 단위로 환산해 주면 시 됩니다. 그렇죠? 곱하기 파이 나누기 180도 곱하기 1라디안 뭐 이런 식으로 라디안 단위로 환산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도가 되니까좀 익숙한 단위를 쓰죠. 자 이렇게 하면 OK 누르면 X 좌표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Y 좌표를 만들어야겠죠. 똑같이 랭스 타입으로 해서 Y 그 다음에 임시변수 real T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Y는 이번에는 5mm로 하겠습니다. 5mm 곱하기 sin t. 직접 쓰지 마시고요.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곱하기 360도. 이렇게 하면 되 겁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하면 되겠죠? 자, z 좌표이것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요, 랭크 스타입 z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리얼 t라고 하죠. 어, 소문자로 할까요? t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z값선 t 곱하기 0mm 그렇죠 z값선 xy평면이 그려지니까 z값선 의미가 없으니까 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ok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들어진 겁니다 선생님 안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걸 하이드보시면 어떻습니까 타원이 만들어졌죠 이런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의 대화상자를 이용하신다 그러면 공식으로 알고 있는 모든 타원, 모든 공, 어, 커브들은 다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살짝 얼굴 심이 드는 거죠. 진짜 이 스케치 안에서 그린 거랑 공식으로 유도한 이 타원이 똑같은 건지 그렇죠? 자 그럴 때는 Analyze t o 에 있는 여기 있죠, 두 번째 아이콘 있죠. 이거 누르시기 바랍니다. Light Distance Analyze 거리를 분석하는 거죠. 소스 u 스케치 잡으시고요. 두번째 타겟, 커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0으로 나오죠. 0으로,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자, 요즘 민 맥스 누르면 어떻습니까? 0. 그리고 3차원 공간상에서 두 개의 커버가 완전하게 일치되다막 일치 안되는 부분이 있고 약간 틈이 있다고 그러면 틈이 보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괜찮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에이, 뭐가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자, 항상 XY평면에 이 타원을 그려야 되는 상황보다는 이미 위치에 그려야 되는 상황이 더 많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자 스케치하고요 자, 이면 잡고 들어왔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라인을 하나 그려보죠 자 그런 다음에 끝에다가 평면을 하나 커브 찍고 포인트 찍고요 수직인 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평면에다 이 타원을 그릴 수 있느냐 못 그립니다 직접적으로 못 그린다는 얘기죠. 무조건 얘는, fx 같은 경우에는 xy 평면에 그려지는 거예요. 물론, 수식을 잘 쓰면 yz 평면에 그려질 수도 있겠죠. 또 수식을 잘 쓰면 zx 평면에 그려지겠지만은, 무조건 요 평면에 그려지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의의평면에다 그릴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뭐, 그림 뭐, 어떤, 생각, 어떤 분은, 그린 다음에 그럼 옮기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여기서 뭐 직접적으로 옮기는 명령화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스케치의 포지션 도 스케치처럼 이렇게 할수 있는게 있느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거죠 그렇죠 그럼 얘 타원 그린 거를 여건 숨겨놓을까요 타원을 여기로 어떻게 옮기느냐 그것도 일이죠 그렇죠? 단순히 이동하자니 그렇고요자 그래서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기능에 보시면 여기 툴바에 보시면 요 끝에 축대 축,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요 타원을 옮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투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투영되는 과정에서 형태의 변형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죠. 단순히 이동을 시켜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이 두개 필요합니다. 엑시스가 두개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툴스 툴바에 보시면 여기 엑시스를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누르고요. 자, 일단 얘가 XY평면에 그려졌으니까요. 스탠다드로 하셔가지고, 요거와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그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덜 만들어야겠죠? 자, 원점은 여기로 잡고요. 일단, Z축부터 먼저 정의할까요? 요 선을 찍겠습니다. 반대로 해야겠죠? 근데 X가 저는 이쪽으로 향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X를, 요 평면을 잡죠? 이 평면의 수직 방향. 그렇죠? 요 방향이 되는 겁니다. 요 방향. 자, 요런 식으로. 축을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옮기고자 하는 요소는 커브 예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요 축에서 요 축으로 옮기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원본을 숨기면 되겠죠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축을 잘 정리한다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삐딱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일단 만든 거를 옮기는 방식으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음, 평면을 만든 다음에 그 평면에다가 할수 있느냐 그게 안됩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미리 축을 만들어 놓고 그 축에다 그리면 안 되느냐 저도 해봤습니다 그거 안됩니다 안돼요 굳이 개고생하지 마시고 안되는 거는 <웃음> 안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렇게 타원을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죠 근데 좀 어렵죠 뭐, 이왕이면 공면도 하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한 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돌출할 때 반드시 이걸 잡으셔야 돼요. 예, 안 잡으니까 자꾸 에라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오케이 요렇게요 언제부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Fx 요 기능은 옛날 9버전 있죠? 뭐 R19나 20, 21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은 카티아 버전 5.6의 릴리즈 2017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버전을 가지고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Soit je viens.